안녕하세요 이리 t v 입니다회가 너무 먹고 싶어서 바다에 왔습니다 오늘 투망으로 물고기를 잡아서 맛있는 회 먹어보겠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네요 한국이 맞나 싶을 정도로 너무 멋진 풍경입니다 이렇게 맑은 바다에 어떤 녀석이 나올까요? 자세를 잡고 물고기가 지나가는 모습을 보고 던집니다. 희망이 이쁘게 잘 펴졌죠? 느낌이 좋아요. 뭐가 들어간 느낌인가요? 뭐 하얀 게 하나 보인다? 메레치가 잡혔나? 돌복이 잡혔습니다 장기에 테트로도 톡신이 가지고 있어 전문가가 손질해 줘야 합니다 크다! 제법 큰 녀석이 잡혔네요 포동포동한게 호동 호동 너무 팔을 귀엽게 팔을 생겼네요 바다토망은 시기를 잘 맞춰서 와야 합니다 보통은 꽝일 때가 많습니다 꽝 막힌 도시에만 있다 시원시원한 바다 풍경보니 졸북만 잡혀도 재미있네요 그냥 자연의 몸을 맡기고 쉬다 가면 되죠 가끔은 만난 녀석들도 잡힙니다. 오 좋아. 오 인물이 들어오는 곳에 어? 작은 물고기를 먹으러 오죠. 아 이게 떠. 아오 가자미. 가자미가 올라왔습니다. 어 먼저 뭐. 너한테 너 줄게 만져봐. 어 만져봐. 콜마 손님이 물고기를 만져보고 싶어 하네요. 너 만져봐. 안 무서워. 어잇. 어잇. <웃음> <웃음> 이렇게 돼야 되는데. 이렇게 돼야 되는데. 저녁시간이 되니 좀더큰 물고기가 돌아다닙니다. 물속에서 반짝반짝하면 돼 과연 뭐가 잡혔을까요? 어, 있냐 어디? 어디? 오! 오뭐 있어! 숭어가 <웃음> 잡혔네요 오. 어. 오. 손바닥보다 조금 큰 숭어입니다 잡은 물고기는 맛있게 회로 먹어야겠죠? 소망으로 잡은 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자미인데 가자미 회 요만큼밖에 안 나왔어요 오 진짜 저거 한입거리밖에 이렇게 먹어봅시다 어때요? 맞나어 <웃음> 우리가 잡은 숭어 더큰 녀석을 잡으려고 했지만 잠시 못했습니다 숭어 어 괜찮은데? 어 이건 진짜 쫄깃쫄깃하다. 가자미는 뭔가 살이 별로 없어가지고 손질하는 것도 힘들었는데 아 이거는 맛나네. 숭어는 1위.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투망쳐서해도 먹어봤는데요. 숭어랑 이제 가자미가 좀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. 앞으로도 재미난 영상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안녕